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먼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히토류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입니다. 내용 볼게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수행을 돕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대러시아 제재의 회피를 돕는 제3자를 함께 제재하는 방식으로 제재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음 방사능 치료제 관련 주 대정화금 입니다 오늘 고가는 5% 입니다 러시아가 주말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전 지역 주민들을 대피 시킨 데 이어서 수천 명에 이르는 원전 직원들까지 철수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핵물질 사고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정화금은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태에 대비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아이오딘 알약 배포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CIS입니다. 오늘 고가는 2%네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키워드로 가성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나트륨이온을 활용해서 원가를 대폭 낮춘 새로운 배터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긴장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 현대약품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피임약 관련주로 현대약품이 찌라시로 올랐고 오늘 고가 3%입니다. 현대 약품은 응급비임약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홈 관련 주인 코콤입니다. 오늘 고가 3%네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홈 표준 메터의 국내 적용 확산 사업에 나란히 참여한다고 합니다. 정부 주도의 첫메터 사업으로 8개의 컨소시엄 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진 가운데 삼성, LG는 각각 디바이스, 건설사와 손잡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코코미 스마트홈 시스템 전문업체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에이 스토리이고 고가는 5%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10여개 국가 제작사 그리고 방송사에서 리메이크 권리 판매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미디어 시장인 미국 기업들과 협상에 주력해왔고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에 참여해서 헐리우드 회사와 구체적인 리메이크 협상을 논의했다고 하네요. A스토리는 KT 스튜디오 지니와 낭만 크루와 함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k h 바텍입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2, 3주 조기 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k h 바텍은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힌지를 주력 생산, 납품하고 있어서 지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성하이텍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동화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울산 공장의 약 2조원을 신규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성하이텍은 전기차 주행거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통해 현대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전일 동일한 뉴스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오늘 별 반응은 없었고 내용 볼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유럽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V2L 순정 제품에 대한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캠핑 등 여러 야외 활동 시 전기차의 배터리 전원을 활용해서 외부로 220V 교류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일반 가정용 가전제품 및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네요 이번 공급계약 체결은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야외 캠핑 등의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그동안 미래 산업으로 설정하고 공들인 전기차 관련 제품에 대한 활발한 연구 결과가 영업활동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다음 가스 관련주 GS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가까운 장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전쟁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랐습니다 오늘 고가는 14%입니다. GSE는 VVIP, v i p 추천주이고 일정주로 추천해서 수익 성공했습니다. 5월 9일 어제는 장중상한가, 오늘까지 최대 50% 상승 나왔습니다. 역돌초와 박스, 그리고 일정 주추천으로 타점 복습하세요 다음으로는 3기 EV입니다 오늘 SJM홀딩스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기존 냉각관은 누수 문제로 인해서 냉각 효율이 떨어져서 차량의 화재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JL 튜브 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해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냉각 효율을 극대화했고 그 결과 과열로 인한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SJM 홀딩스는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고 3기 EV는 이 회사와 국책과제 참여한 바가 있어서 이 점이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고가는 3%입니다. 다음은 철도 관련주 대아티아입니다. 오늘 고가 3%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일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BC 노선을 연장하겠다는 교통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 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총 사업비는 119조 8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2차전지 관련 주셀루메드입니다 오늘 고가는 10%입니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충전소를 늘리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스와핑 기술, 즉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충전이라는 과정 자체를 아예 생략할 수 있는 기술이 충전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과거 셀루메드가 2차전지 배터리팩 관련 특허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동일 소식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함께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에 파워로직스도 지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7%네요. 다음, 아모그린텍입니다. 미국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텍사스 인근 부지의 태양광 패널과 메가팩을 결합해서 국가 에너지 시스템 의존도를 낮추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텍사스주 전력 공급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암호그린텍은 세계의 세 번째로 고효율 자성 부품을 개발 및 상용화해서 테슬라에 공급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플라잉카 관련주 네온테크입니다. 오늘 별 반응은 없었네요. 미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UAM 독립법인 슈퍼널이 글로벌 위성 이동통신 기업과 손잡고 모인 항공기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슈퍼널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와 UAM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UAM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네요 다음 2차전지 관련주 EM 플러스입니다 오늘 별 반응 없었습니다 EM 플러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배터리쇼 유럽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e 엠플러스는 드라이 전극과 탄소나노 튜브 도전제, 각형 및 파우치형 배터리, 방열 소재 등 2차전지 관련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유틸렉스입니다 카티 치료제 관련 특허 취득 소식에 지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입니다 유틸렉스는 미국 아마케에 이어서 아스코에서도 연구초록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뉴틸렉스 대표 박사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뉴틸렉스의 탄탄한 기술력을 시장에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아스코 일정은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입니다. 다음 오지 관련주 에이스테크이고 고가는 4%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소규모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오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총 60조원 규모 미국 공공사업에서 에릭슨, 노키아 등 경쟁사를 제치고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고 하네요. 동일 소식으로 오지 관련주 옵티코와 고가 11% 상승 나왔습니다. 옵티코어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이동통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이 점이 부각되면서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비안 관련주 에코캡입니다. 오늘 고가는 3%네요. GM과 리비안 등 미국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배터리 시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향후 미국에서 배터리를 본격 생산하기 전에 관련 인력이 풍부한 국내에서 시험 생산하는 목적이라네요. 여기까지 5월 10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